It was a c t o so. 이번엔 깬다 화이팅 h oh, n o 리퍼캐리 <웃음> 이거는 거의 약간 올해 한장 올해 이번주 주간 하이라이트다 아 내가 먹 나이스 나이스 블리즈 블루 음 아, 나중에 나와야 되는데 아니 아니 뭐해 <웃음> 아 <웃음> 트롤 그만 괜찮아 위에 분 이나부 맥스패턴 스탑 더 트롤 어, 왜원 펄슨 괜찮아넥스페이지안 가나？아, 다행 이다. 옐로우 어, 나빼 옐로? 어, 지금 옐로우 좋아. 나우 옐로우 오케이 세븐 피플 파사블 가능 합니다. o yeah. Blue You eat, you eat Thanks Delete Good White Nice Two gaza 와 <바람> 제발 I'm s <sorry>. 우와, 망했다 뷔즈 <람> 어 o we're gonna save, wait w i n n e r w i n n e r b Step, okay Good luck <laughs> Ah, 제발 I'm scared OK, I'm good 와우, wow, OK How 서 o no support a l i v e <웃음> 1파티 노 o s u p p 다 살아있는 거야 미치겠네 야. 블루 블루 쉬리 형, 아 솔모대, 솔모대, 솔모하고 버텨봐 살려줄게. 시정 위해브, 시정 오케이, okay. 위해브, 시정. 오, 넌 날. We are we have to break red Don't die 오케이 okay? 쉬리 <웃음> 형 스킬 좀 아끼고 있어봐 솔무 해봐 살리러 갈게 초록색 가줄게 가줄게 할수 있잖아 솔무 쌉가는아 안됐네 나 회수 있으면 던져줬는데 미안해 한 만큼 했어 잘했어 잘했어 아니 노서포 4명 살아남은 거 실화냐고 <웃음> 이이 아끼고 야, we should use the 아, 프리 y 도헬 모드. 어, this is hell mode. No support. Oh, s h i We have 시정. Careful. Don't die. Okay. Okay. <웃음> 무슨 색, 무슨 색. Oh, We can eat everything. We should. Nice. Okay, n a t bad, not bad. Winner, winner. It's okay, it's okay. <웃음> <웃음> okay, yellow, yellow. yellow is coming we should it we should nice we have a way. Oh, way we have a way good luck we can do it no support we can make it yeah no s 다 이게 바 r 빡 is the t i s i t b 어 죽을 때? I'm scared. Okay, I'm good. <웃음> uh, uh, uh, I'm good, I'm good. No worry, no worry. I'm I'm alive. <웃음> okay, very soon, very soon. 시정, 시정, we have 시정, okay? Don't die Breathe, breathe Now? 아, 되나? c a 제발 노 포션? 노 포션. 괜찮아, 브릿 브릿 We have time, we have t i 제발 안되나? 어브이 더브이 이거 버 버스, 버스비 받아야 돼 이거. We have to get 버스 price. 피풀어인 <웃음> <more people. 목소리> <목소리> 버스지게 뭐야? 너서 버4인 버스. 아. 나왔어. I was too 괜찮아, <목소리> 괜찮아. 괜찮아, 괜찮아, 다왔스 사인버스.